그러면 음. 대답이 이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 음. 그러니까 아까 그 베이스 네. 아. 이왜 그까요? 음. 음. 아이, 네, 동 네,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틱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 네, 는 소리도 나잖아요 네, 네, 나 네, 네, 네, 새가 네, 리가 네, 네, 네, 그 전에 이거 한참 그게 그랬잖아요. 그 현대서 자동 세척 이게 뭐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 그런한해가지고뭐 무상으로 서비스 한다고 네. 한참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더 보면은 이게 크게 있더라고요. 분해가지고 보면 막 속에 막그 먼지 찌꺼기랑 막 그렇게 오염돼 있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 그거는 건조기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님 다똑같이 그렇게 안, 안 좋을 거예요. 아, 이런 게 떨어진 게 쓰, 소리가 나구나. 이게 LG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건조기 모든 제품들이 안에 물때 있다 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는 네. 모든 건조기가 똑같이 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국내에서 음,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고요. 음. 일단은. 이제 스슬 소리도 지금 이런 게 떨어져서 맞아요. 스팀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거 스팀에서 나는 열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음... 이게 타는데 타르가 원래 열에 약하잖아. 이게 녹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음... 있다면은 이제 이제 필터가 이제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돌아가면 고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지금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게 어디 있을까? 붙었을까요? 여기도 떨어질려고 거기 가면은 이제 떨어진 경우 많습니다. 뭐, 물 같은 것도 들어주 약간 색깔은 누리끼리 하네요, 저게. 이게 막 2시간 이상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건조가 오래 걸려서 냄새가 안거든요 원인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 빼고, 이제 건조하고 나서 바로 안 빼면, 거의 네. 바로 빼거든요, 저희는. 바로 네. 냄새, 거 그리고 이게 문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일단은 뭐, 이제 고객님이 이제 냄새 안하시니까 네. 크게 방법은 없어요. 뭐 이제 대부분 여기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 대부분 다시 연락 오시고. 그러면 그, 그 물때 그건 어떻게 돼요? 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다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에이. 제품 공장으로 부품 보내 가지고 그래요? 미세 부품을 갈아서 오는 게 맞기는 해요. 뭐 제가 어떻게 뭐 그걸 해드리신다고요? 먼지 원래 항상 쌓이는 부품이라 먼지가 있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요거는 세척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나온다는 거지 물때가 사라지진 않아요. 물 때는 그러니까, 사용하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콘텐츠 여기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 기능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그러면 대답은 이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은 고객님께서 냄새가 너무 처, 처음, 처음에는 안 났는데, 지금 예, 예. 난다고 하시면은, 이제 공장에서 아래쪽에 컨디션 밑에 쪽에 그 베이스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베이스란 것은 아까 지금 물 뜯긴 데 있잖아요. 고객님이 예, 예. 처음에는 안 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처음에 냄새가 안 났는데, 지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 무리하시는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교체를 하거든요 공장에서 여기를 갈아요. 사. 어떻게 교체를 하는데요? 여기에 분해수가 있고요. 어. 여기 물때가 끼는데예요. 네, 네. 물가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네, 네, 네, 네. 여기. 여기 이걸 갈아요. 이걸 청소를 다끊는서 갈아요. 음, 공장에서 음. 창업에서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에이스 신청을 하면 가져가가요 네, 설치 기사가 설치 기사가 와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시작과 요 설치 기사가 어, 가지고 가면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수리 시간이 그래서 다시 설치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는 여기 컨디너 같은 경우는 높아져 가벗게내고 완전히 세척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부분은 물때기는 데는 완전히 갈아서 오니까 이통 통 밑으로는 이제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냄새는 제품으로 해서 냄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살짝 기는도 강화했기 때문에 좀고객는 말씀에 물때 같은 적기는 덜하지긴할거예요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원하는 것은이 기사님 말씀대로 이본적이 자체가 번독 그 오래 걸려서 그런 거냐 하면은 처음부터 그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한다면은 그 물때 끼는 거 대부분 이제 저희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때 끼는 게 원인이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달든가 뭐 청소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 기다리는건 어떠세요? 제 생각에 공장을 보내게 맞아요. 공장을 보내가지고 교체를 한번 해서 오는 게맞니요 왜냐면 이제 거기 잔수도 조금 준다고 했고요. 한 20% 를거 가량 잔수가 좀 준다고 안다 했으니까. 잔수가 준단 말은 거. 내부에 잔수가 항상 고여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다 고여서 막 그런 게 앞서 있는 게 원인. 물이 했으니까. 항상 이게 사용을 해도. 냉미에서 냉밀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나왔을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잔수호수도 달려서 나오거든요 아 사용을 하실 때 잔수를 뺄수 있게끔 우리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잔수호수도 달려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얘도 달려서 나올거예요 굉장히 많다 아그 아래쪽이 좀 달려서 나와서 빼기 어렵긴 한데 이쪽이 달려서 나와요 나오기는 음 이쪽에 호수가 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걸레 하나 놔두고 그냥 풀어놓으면 은 나오거든요 음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공장으로 그러니까. 보내서 한번 사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그래요 네, 냄새 제가 냄새 관련해서는요 고객님들한테 뭐라고 할수 있을게요 아 근데 이거 왜 갈까요?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뭐 오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좀클 클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소음이 옛날에 진짜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거 이제 탈을 녹는 거야 열 받으면 녹을 수도 있겠다 회사에서 이런 것은 이제, 모터 풀리 쪽 같은데 모터 풀리 쪽볼수 같아요 음... 이쪽에서 모터 풀리는 기본적으로 아, 음, 아주... 그러면... 조치해서 오라요아 그래요? 공장으로 조치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십쇼 근데 이게 선물리해주는 여기 안물리요 이제... 뭐... 아니요. 네. 음... <웃음> 아니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쇼 그 저희는 이게 그게... 사람 거면 뭐 여기서 뭐 조치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냄새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는 문의안 하고 세척을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밑에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컨디션만 청소가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오겠네요 그호수랑그 달고 하면요 밑에는 네. 아. 그러니까 아까 그도인스 묶어서 다바 그래서 잔수가 보이는 부분은 냄새가 되기 때문에 물때는 음. 그 사라집니다. 음. 외관 빼고 많이 맛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냄새도 좀 끌어들고 하겠네요. 그렇게 그래도 등당. 고객님들이 대부분 갔다 오면 다시 연락 주시는 분은 거의 드무세요. 가끔 있으신데 한분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안 좋아 먹는대요. 갔다 왔는데 등당을 먹보니까 조제 뭐 원인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제가희 휴일을 못 하겠다고 휴일에 안 나오셨는데 휴일를막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게. 3대 자에서 여성분이 좀 남아가지고 안는 랜드가 날 수도 있다라고는 연구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도 있겠네요. 네. 과학지면 제가 밝힐 수도 없어요. <웃음> 그렇죠. 그게 밝혀지면 여기 냄새에 거관련서다 해결해 는 건데. 냄새 네. 밝힌 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네. 자 우리 으거 아마 일정 조율하려고 생각 아, 네. 일단 빠지지 아, 시간 안 빠지시면 이야기 하셔가지고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내일로 잡아습니다 <웃음> 네. 네. 네. 그러면 뭐 비용 적인 부분은 네. 어떻게 된가요? 비용은 따로. 그냥... 한달정도 장기적으로